첫날에 지금 이렇게 헤드 잡았고 근데 내가 방법을 알려주잖아 방법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펙이 부족하다면 이 방법으로 스에서 하셔라 지금 아마 무서워서 하드 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드 말고 요 방법을 알면 스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yeah. yeah. 하이구! 보었습니다 원초의 맛이 나왔죠? 여러분 공략 필요합니까? 원초에 마신 헬 오늘 공략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웃음> 굉장히 중요한 재화들이 지금 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백렙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화들이 넣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이런 자석입니다 우리 다이앤 쪽에서 이제 딜 받을 때좀 딜을 좀 적게 받는 그런 어떤 스트롱이다. 어,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겠 일단 제가 먼저 첫 판을 이제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클리어한 거 오늘 세판 클리어한 거 녹화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리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봄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 가게 된 거고요. 고미가 연구가 빨리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같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나오자마자 해를 다 깨부셨습니다. 자, 지금 대기로 어떻게 어떻게 갔습니까? 일단 제 쪽에서는 암멜, 호서, 패스 다이엔, 서브의 라반 같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지금 뭐두 번째 판을 할때 공격하는 거 순서하고 다 알려줄게. 지금 첫 번째 판볼 때는 되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보민 쪽에서는 어떻게왔습니까아 어, 암멜 그리고 근 아서 코서 여기 할급 못 들어옵니다. 호서 그다음에 서브의 근 LA,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마들의 뭐 역할 같은 것들을 얘기하자면, 뭐, 뭐, 뭐 고소는 당연히 알다시피, 랭업, 랭업 서로 뿅뿅 올리고, 그 다음에, 암멜이요. 암멜이 이제 주 딜러고, 페이엔은 이제 도발 끌면서, 페이엔도 근데 같은 주력 딜러예요. 딜 겁나 셉니다. 페이엔 딜러고, 그 다음에, 그 나서가 삼성 버프 올려줘야 돼요. 삼성 버프 올려줘가지고, 암멜이 완전 개 미친 딜이 나올 수 있도록, 아서가 역할을 하고 있겠고 근 엘레인이 서브에 들어있는 아까 어 저저기 보미덱에서 근 엘레이는 버프, 그러니까 아서 버프 올릴 때 버프가 더 세게 들어가게. 제 쪽에 라바는 뭐 설명 안해도 될 거고 딜이고 그냥.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들어가고 있고 요거 턴 설명은 두 번째 판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설명 들어갈까? 장비 설명. 장비 설명 들어가 보자면 암멜은 맹회. 둘다둘다 암멜은 맹회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사리엘. 그 다음에 보서 같은 경우는 생철이겠죠. 둘다 생철이고 뭐 인연은 킹넣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 아서. 근 아서 생철, 생철이고 뭐 인연은 적당히 넣어주면 됩니다. 뭐근탈 있으시면 근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爸爸我给我 자 지금 보기에 뭐 해리 뭐 굉장히 쉽게 잡아지고 있죠. 자 그다음 우리 페이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할. 페이엔이 이제 생철이고요인년큰 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요번에 한번 좀 주, 중요하게 볼게 뭐냐면 2패입니다2패는뭘 조심해야 되냐면 2패에만 있는 개성 이 있는데요. 점마가 딸피로 살아남으면 일시적으로 무적을 받습니다. 근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둘다안 받는 무적을 받는데 그거 나면 좀 피곤해집니다. 뭐못 찍으는 게 아닌데 피곤해져요. 좀 피곤해져서 제가 되도록이면 필살기를 좀 뒤에다가 지금 넣었, 넣었잖아요. 자, 지금 방금 요거 떴는데 요거 떴기 때문에 마가 갑자기 회피 개성 발동 했거든요. 필살기를 되도록 좀 뒤쪽에 넣어야 됩니다. 2패. 그러면 그런 것, 들런 상관없이 그냥 필살기이기 때문에 보사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패 때 극딜을 하거든요. 극딜할때 필살기가 있으면 필살기를 뒤쪽으로 좀 넣어라. 요런 조언 미리 좀 드리겠고. 자, 3패입니다. 3패 이제 뭐 그냥 쏟아부으면 돼요. 3패는. 이제 1턴, 2턴에서 잘 빌드업 해왔기 때문에 쏟아부으면 됩니다. 1턴2턴 어떻게 보내는지를 요거 다음 판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 세판 찍었는데 세판다 약간 다른 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볼 만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했던 판에서는 보서의 랭업이 되게 잘 떴어요, 제가. 그래서 삼성 랭업 아까 나오고 해 가지고 좀 패가 잘풀리는 판입니다. 패가 안 풀린 판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가 안 풀린 판도. 하필 딱 그렇게 잘 떴어. 세 판이 다 골고루 나왔어, 상황이. 첫 번째 판은 패는 잘 떴는데 이거는... 2페이지에서 절마에 무적 개성이 발동됐고, 발동됐는데도 피사기 뒤에 넣으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를. 잘보여주 한판이었고 자 이제 끝났지 두번째 판 바로 넘어갑시다 이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 하나 빠뜨렸구나 아티팩트를 7개개 대제 맷집 올려주는 거 있죠 해피 뉴이어 보고 아티팩트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마한테 처맞을 수 있거든요 좀, 좀 맞잖아 겁나 아파요 더럽게 아파가지고 자 드디어 두번째 판 들어가면서 제가 순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번째 턴 1패 첫번째 턴에서는 쓰레기 카드를 버려라 쓰레기 카드 지금 다 버렸어요 다 버리면서 페이엔 쪽 사람 꼭 봉을 돌려라 쓰레기 페를다 버리고 페이엔 봉을 돌리기 시작하라 페이엔 봉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코서의 스택이 풀리쁘겠죠? 코서를 시켜주지 못하고, 아, 예 전세계 들어오면 어차피 코서 스택이 풀리는구나. 아, 근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이마 1인기 칠때 차단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단이, 차단 걸었지? 차단을 아서한테 건다든지, 암멜한테 건다든지, 고수한테 건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차단을 다인이 받아줘야 된다. 자, 두 번째 턴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카드 두명 붙은 사람이 아까 이모티콘 요렇게 하면서, 올릴게 하면 서로 올리는 거. 뭐, 이거는 말안 해도 다 이제 서로 올리고 그 다음 뭐있냐면 쓰레기카드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카드. 안멜의 전체기도 일단 우선적으로 버리는 카드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꽤 세지만 어쨌든 버리는 카드입니다. 이거. 두 번째 턴은 뭐 해라? 랭업, 서로 랭업하고 쓰레기 카드를 버려라.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번째까지도 팩안뜰 수도 있어요, 랭업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봅시다. 자, 어쨌든 랭업을 했고, 자, 세 번째 턴이 오는데, 세 번째 턴에는 핵심이 무엇이냐? 아서가, 아서가 이제 삼성 랭업을 2압 올려줘야 돼. 올리고, 그 다음 우리 암멜 1인기 아끼고 있었죠? 1인기 한 장씩. 둘이서 사이좋게한 장씩. 빡! 빡! 자, 봄이 도한 번. 빡! 빡!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삼성 아서. 아서 삼성으로 2압 올렸어요. 빡! 빡! 들어가고, 위협! 빡! 빡! 이걸 끝나면서, 이왕이면 이제 쓰레카드더 버리고, 쓰레카드더 버리고, 봉 돌릴 수 있으면 이때 돌려놓고. 오케이, 이해됐지? 자, 이렇게 1페이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나? 한판더볼 테니까, 한판더볼좀 폐가 안 풀린 판도 한번볼 테니까, 한번더 봐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2 페이지는 특별할 거 없어요. 이제 다이앤이 패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이앤의 패가 던지면서 죽이뿐데, 뭐, 궁 있으면 궁을 좀 뒤에 놓고, 아까 얘기했지? 이제 딜 하면서 2패는 패 죽일 텐데, 절마가 딸피 남았을 때 혹시 개성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궁을 좀 뒤에 넣으면 좋다. 아,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못 죽이는구나. 아, 못 죽였네. 정말 단단하기도 하고, 대단히 무서운 어, 서멸전이긴 합니다. 빡! 치는데 못 죽였어요. 어. 조정급필 때도 개성 발동은 안 돼요. 저거보다 더 딸피가 돼야 개성 발동 되니까 사실 그 개성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개성 때문에 좀 헬게이트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필살기를 에쓰했면 좋겠다. 자, 지금도 다이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군들이 좋죠. 다이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방금 수신으로 이제 랭업 또 떴다 이렇게 하면 뭐 서로 또 랭업 주고받아서 삼성카드 더 챙기면 좋겠죠. 뭐, 딜카드, 딜카드가 많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이제 세 번째, 어, 3페이지, 3페이지 들어가서는 총 공격으로 마무리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죽이게 되고, 딜이 약간 넘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또 우리 사실, 봄이라 지금 첫날, 첫날 나온 날 바로 해를 깬 거기 때문에, 첫날이라서 딜 계산이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도. 약간 딜이 넘칠 때도 있는데,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패 때 어, 쏟아부으면 끝납니다. 자, 파크당 암멜 궁이 겁나 세더라고요. 확실히, 어, 450만 터지거든. 좀 터지고. 자, 여기서 내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어, 이게, 어, 형들 스펙이면 거의 엔드급 스펙 아니야? 이게.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그 우리 엔드급 스펙들은. 첫날에 지금 이렇게 헤드 잡았고, 근데 내가 방법을 알려주잖 방법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스펙이 부족하다면 이 방법으로 익스에서 하셔라. 지금 아마 무서워서 하드 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하드 말고 이 방법을 알면 익스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그것만 해도 좋은 공략이지. 자, 마지막 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판은요, 정말 인마가 방송 각을 아는지 마지막 판은 고수의 랭업이 조금 초반은좀안 뜨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 설명 다 됐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움직이는 공식, 그거를 좀 알려드렸으니까, 좀 보일 거예요. 처음에 뭐이라고 했노? 전체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카드 막 띵띵 하는 거 버리고 봉을 꼭 돌려줘라. 봉을 꼭 돌려줘라. 그리고 암멜의 전체기는 일단은 쓰레기 카드로 본다. 쓰레기, 쓰레기 치고는 되게 세지만 버리는 카드 쪽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랭업이나 암멜 1인기, 페이엔 1인기 이런 거가 더딜 카드입니다. 지금 서로 아 봉이도 안 떴고 저도 안 떴어요. 그럼 서로 이제 랭업이 안 떴다라는 수신료를 주고 받고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턴에 떠주면 좋은데 그죠? 안뜰수 있다는 거. 아또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점마 때리는 꽤 아프죠. 그래서 스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서브에 접시 엘리도 괜찮습니다. 접시 엘리. 자, 방금 제가 1인기 왜 썼냐면 어, 특별히 쓰레기 카드가 없어서입니다. 특별히. 그럴 것 같으면 1인기 한번 가볍게 던지면서 그냥 뭐, 버프 하나 더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 다이앤 카드를 버리기보단 그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랭업이 안 떴기 때문에. 아, 저또안 떴어요. 자, 다행히 보미가 세 번째 턴에서 떴습니다. 어, 세 번째 턴 정도 내에는 그래도 뜰 거예요, 여러분. 아, 그 말씀 안 드렸구나 보소자리 좀 다르게 하세요 서로 이게 보소자리가 똑같으면 안 뜨면 서로 계속 안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소자리 좀 다르게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그런 상징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1패 마지막은 뭐다 안매에 삼성기를 둘이 번갈아 면서 하나씩 쓰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패가 좀 늦게 떴다 보니까 랭업이 늦게 떴다 보니까 제가 두 장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한장 모자랐어도 다이앤걸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겠고요 막 세턴까지 서로 랭업이 안 떴다 와, 이거는 약간 좀 지옥 해구 해계에서 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궁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암멜 궁은 마지막에 쓰기보다 그래도 먼저 쓰는 게 좋겠지. 어, 왜냐면 능력치 감소가 있으니까. 여기서요. 때리고요. 자, 깡깡. 오, 혹시 딜이 없나? 난, 난 이렇게 쓸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저다이앤 삼성 카드 하나 버리게 된 거야. <웃음> 아직까지 이제 첫날이라서 보니까. 많이 쓰게 들어가던데?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뭐다이앤 거, 안멜 필살기 1인기 모았던 거, 필살기들 이런 것들 다 쏟아내면 3패는 비교적 단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3패에는 딸피가 돼도 그 무적 개성이 없어요. 3패에는 그 개성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막 쏟아보세요 막주 때리면 됩니다 브레이지러시까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저런 제가 아마 싹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빠트린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스펙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스펙 좀안 키우신 분들은 회 깨시고 스펙이 좀안 되시는 분들 하드 깨시던 분들은 익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노만 하시던 분들은 하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팅해서 백랩까지 와